친구, 친구 저 고등학교 친구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둘이 12년인가? 12년인가 사겼어한 명은 저 초중고 친구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 친구 미쳤죠? 말.. 이거 말이 안돼 솔직히 말하면 뭐야 이게 게임이야? 괜찮아요. 오? <웃음> <웃음> 아이, 새끼야. <웃음> 새끼가 어디서, 이씨. 피드 <웃음> 충분하고 들어오나 하자. 열 장인 단장 써야 되는데. 두 장이 길겠어 진화에서 뭐, 데미지, 축발 데미지도 나오면은. 그러니까 군대 친다. 빡 <목소리> <목소리> 개돈이랑 라스로 킬각 킬각 이럴 때는 또 빨리 나온다고. 맨날 막장으로 나오더만 이게 게임이야. 어? 이 새끼 내가 어? 기다릴 때는 맨 막장으로 나오고 1 2 개는 한장 태우다 할 때만 딱 그때 나와. 짜릿해오 짜릿해, 와 게임 오버 g 이 g 와 역시 자동 사냥 다아 찬스 풀를 보는 우리의 시선 이야 대기름 야... 야... <놀람> 따라가네 어떻게 한 턴에 120 데미지를 넣는 그런 미친 덱이 대기... 어떻게 있냐고 여기 있네